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업데이트의 핵심 정리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뭐가 핵심이겠노? <웃음> 이 야, 여러분, 어? 이거는 다들 받으셨지? 사과보상 백다이아 이건 받으셨을 거고 오늘 업데이트 되면서 이 재화들이 막 편지에 들어왔을 겁니다 받아볼까요? 어머나 깜짝이야 저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일단은 야 일단 받아볼게요 자그다 이게 미친 미친 겁니다 이게 좀, 좀 심하게 미친 거예요 아 추가 효과의 성장이 모두 완료된 SSR 장비 선택권입니다 어,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요두 개의 차이를 보자면 기존의 SSR 장비 선택권은 그냥 SSR 장비 선택이죠 요런 느낌이지 요런 느낌 방금 요거를 하나 획득한 건데 어... <웃음> 그저 그렇지 근데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번에 받은 겁니다 철로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닥파크닥 와! 봤나 방금 야 이게 지금 야 이게 지금? 이거 여러분 진짜 가치가 대단한 겁니다. 뭐 내가 뭐 설명 많이 안 해도 다들 알겠지만 받으셔서 어 이왕이면 뭐 여러분들 캐릭터 중에 주 캐릭터 하나를 생절 하나 받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생절 풀 풀로 해 가지고 하나 받으시면 좋겠고. 자, 그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성물 재료 및 골드. 자, 그닥. 오케이? 자, 골드는 3천만. 어, 고전 3천만 정도는 <웃음> 받아 먹으세요. 예, 네, 받아 먹어. 3천만 골드에, 이거, 이렇게. 어, 코스튬 강화 재료. 와 이거, 야, 받자. 받나, 이거. 지금 난데없이, 난데없이 잠깐 접으셨던 분들, 복귀하세요. 그, 남다의 씨, 막 우편에 막 뭐가 들어왔을 테니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웅 강아지료 5만원. 어마어마어마어마어. 5만원, 5만원, 야, 초각 코인 63개. 오케이? 자, 유 r 목걸이 2개. 자 받으시고 요 OST 조회수가 또잘 나와 가지고 OST 진짜 되게 괜찮거든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7대지 OST가 지금 다섯 5개가 있거든 어, 상당한 퀄리티니까 한 번씩 감상해 보면 좋겠고 SNS 확정 티켓도 주고요 다이아도 있겠고 초과코인도 있다 풀각성 증표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막 쏟아집니다 예, 받으셔야 돼요 음, 이런 것도 뭐 너무 좋죠. 시간 이거 모르 모루, 모르로 치면 몇백개 몇 된다. 하여튼 저게 점검 보상까지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였고요. <웃음> 오늘 업데이트 의 핵심이다. 아, 근데 뭐, <웃음> 원래 있을 수 없는 그런 핵심인데 그죠? 그래 하면은 뭐 빙신 됐어요. 그래 하면 빙신 됐으니까 그냥 어, 저거 받고, 이제 그림을 잊자고, 잊어버리시면 될것 같고. 자, 보상도 잘 받았으니, 이제 업데이트 내용 한번 또 공부해봐야 되겠지. 자, 이번에 신캐가 나왔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리즈인데요. 한번 보러 갈까요? 크리스마스 리즈. 아, 스텝업 뽑기로 나왔습니다. 스텝업 뽑기. 굉장히 그, 뭐 뭔지 알지? 저렴한 거 있잖아, 저렴한 거. 어, 1 다이아로 뽑아지고 하는 그거. 어, 그래서 2 스텝 대1 다이아, 5 스텝 대확정 하나, 7 스텝 대1 다이아, 10 스텝에 확정 요렇게 나오는 스텝업이고 어, 보통 저런 스텝업 애들이 좀찌밥자식들이 어, 경우가 많던데 <웃음>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예쁜 거 같긴 해요 내가 지어 약간 어, 많이 예쁩니다 많이 예뻐요 어머 잠깐만 어, 좀 설레죠 이자 설레입니다 빡 치는데 원래 저거 빡칠 때그 저기 그 저기 알지? <웃음> 아니,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걸로 지나가. 하여튼 되게 이뻐요. 그때, 그지? 좀 기대가 되고. 어쨌든, 다나프레기사 리즈인데, 어, 계속 한번 볼게요. 마음에 들 거야. 전투 시작 시 치방 100% 이상인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 20% 증가. 치방 100% 이상이다. 자, 얼티빈 는 치방이 99.5인데 한 0.5만 올리면 100%가 되겠네. 그지? 어, 그리고 약간 탱커 캐릭터들. 그런 애들 치방이 좀 높을 거고 아니면 치방 세팅. 치방 세팅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어떤 조건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치방 100% 이상의 캐릭터는 기본 능력치, 공방생이 20% 증가한다. 자, 이거 전투 참가시 적용입니다. 서버에서는 안 되네요. 스킬 한번 봅시다. 번들 로브 기프트. 다른 적군 자세 해제하고 기절 있습니다. 약간, 어, 삼성 기준이니까 아마 이성부터 기절이 있겠죠 약간 그 정도 유틸이 있다 그 트리스트라이크는 전체 파열기다. 요거는 뭐, 아마도 구류드급 딜이 나오지 않을까. 예. 쓰레기 딜로 예상이 되고요 아, 궁극기는 라스트 어택. 단일 아, 조금 팡 때리는 거. 요거 우리 벨모스 잡을 때 아, 자주 보는 그 장면이 되겠죠. 어, 그 정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구수형 어떻게 뽑아야 돼? 한다면, 아, 일단 여러분, 얼티밋 뽑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웃음> 거기에 조금 여러분들의 재화를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캐릭터 대항전에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좀 상위층 얘기긴 한데, 대항전에서는 말이죠. 치방 아의 세팅을 한 정말 딴딴한 캐릭터들도 많이 세워놓거든요. 근데 치방의 기본 능력치 증가다? 제가 보기엔 대항전에서 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뭐 대중층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얼티밋 형을 더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한번 볼 텐데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어, 그렇다는 것은 이벤트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 앙케이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뭔줄 아시죠 어, 여러분들이 이 중에 내가 정말 갖고 싶다 얘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애를 앙케이트 투표해 주시고 어, 그렇게 되면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난중에 이제, 앙케이트 뽑기 라인업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누가 좋을까? 피델리 상당히 괜찮죠? 그죠? 암멜도 좋고, 페스타 좋고, 페미... 아다 좋네? 다 좋다. 어, 여러분, <웃음> 필살기 레벨에 따라서, 어, 내가 얻고 싶은 거 투표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그 다음 이벤트.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2종. 축복의 나무 선물. 기억납니까? 먹고 어 추첨에 아딱 들어갔을 때 요거 어꼭 받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번 터치해가지고 선물 받으시면 요 안에 다이아가 막좀 들어있고 총 아홉 개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목걸이도 있고 막좀 괜찮죠? 받으시고 이제 포근포근 두근두근 크리스마스 이벤트 해가지고 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만들어서 기부하는 이벤트인데 도날드 두나르 코스튬. 도날드가 이렇게 예뻤나 싶을 정도로. 오, 상당한 미인이셨구나, 도나르가. 난 아무 감정이 없었었는데. 역시 꾸미기 나름인가. <웃음> 그래서 그 도나르 이벤트는 뭐냐. 이런 거 알죠? 이런 거 해가지고. 어, 뭐 게임 숙제 열심히 하면 다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서 기부하면서 이런 것좀 받아 챙기는 도나르 코스튬뿐만 아니라 초각성 코인이랑 목걸이 같은 것도 좀 챙기면 좋겠다. 아이고 어 보상이 생각한 것보다 더 푸짐한데요? 모든 마을 기부 완료하면 10 다이아 있구요 생각보다 더 푸짐한데? 어, 좀 받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산타클로스 이벤트입니다. 어 풀코가 좀 남아돈다 어, 쌓여있다 이런 분들 많죠 저처럼 어, 그런 사람들 이런 거살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왔던 것 같은데 어 이거 이제 플래티넘 크리스 양, 크리스마스 양말 까보면은 이런게 나올 수가 있다 다 주는 거야 하나만 주는 거야 다 주는 거겠지 이 중에 하나 주는 건가 다 주는 거네 만약 여기는 랜덤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건 다 주는 거네요 어 이거 풀코 하나 에이 정도면 좋은데 이건 매일 사야 되겠네 꼬박꼬박 그 다음에 골드 코인으로 꼬박꼬박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 자,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요거는 코인 한 개에서 소모 1일 1회 구매 가능하고 야, 다 사야 되겠는데? 이거 매일 다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이거, 야, 이거 상당하다. 해? 자, 이거는 랜덤 하나입니다, 랜덤 하나. 이거는 꽝이 될 수도 있고, 꽝이 뭐가 꽝일까? 특별한, 아, 이게 좀 제일 꽝일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물론 다이아 10개 가지 베스트일 것 같고, 이거 완전히 개이득이다, 이거 뽑히 보면. 어, 가만있어 봐. 이거 내가 생방 켜가지고 한번 뽑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웃음> 한번 뽑아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솔가레스 전투 이벤트 있죠? 그거 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좀 다이어트 좀 챙기고 이렇게 푸짐하게 추점이 또왔을 거고. 이번에 호크 패스 또 좋더라고요. 푸짐하더라고. 어 당연히 살 거고. 아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 사람은 사면 좋겠고. <웃음> 이벤트? 자, 전투 이벤트도 솔가레스 해 가지고 좀 받으시고 요 정도 되겠습니다. 예. 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눈앞이네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조금 말씀드리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구 바이